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영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이 도착해서 하울을 할 건데 사실 알리가, 알리익스프레스가 배송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보통 짧으면 2주에서 오래 걸리면 한 달, 한달그 이상도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리는 항상 주문하면 까먹게 되는 거 같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제가 받고어 이게 뭐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뭘 샀는지 기억이 안나는 하울 영상입니다. 아무튼 뭔지 모르겠지만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제가 뭘 샀는지. 이거 아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산지. 주문한지? 이것이 무엇이냐? 아! 아~! 내가 이것을 샀구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웃음> 알지 알지. 이거 도일리예요 도일리 페이퍼인데 좀 흔한 도일리는 또 지겨우니까 조금 독특한 도일리 페이퍼가 알리에서 팔길래 사본 거거든요. 한번 봐봅시다 약간 이렇게 종이 커팅 아트 같은 느낌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도일리 페이퍼고 이거는 좀더 아티스트적인 트아 그런 느낌인데 이것도 보여드리고 저것도 보여드릴게요 어 도일리 페이퍼 너무 예뻐요 어, 이거 되게 잘 샀네 잘 샀네 뭔지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잘 샀네 예쁘죠? 어, 이거 까만 배경에 있으니까 너무 예쁜데? 두종류를 샀습니다. 이 모양, 이 모양! 어, 어, 너무 예쁜데요? 이거 까만색 속지에 이렇게 붙이면 예쁠 것 같고 크라프트 용지에도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크라프트 용지 약간 요런 약간 뭐 지저분한데 아무튼 크라프트 용지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하고 그러고 이렇게 이거는 약간 문양 있는 거예요. 문양, 모양, 모양, 모양이라고 말하는 게더 정확하겠네. 이렇게 모양. 오 오늘은 이 검은 책상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촬영하면서 제일 많이 도움이 되는 날이 오늘인 것 같은데 모양이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오 이런 거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이런 거저 좋아하는 약간 식물 타입 식물 느낌의 이런 느낌적인 느낌. 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이것도, 이것도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어떻게, 이런 거다 기계 같은 걸로 커팅해서 만드는 거겠죠? 너무 예쁜데? 되게 뭔가 장, 이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은 이런 디테일한 음, 예뻐요. 이런 거, 오,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종이공예예요. 모양은 뭐 이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약간 마스킹테이프 모양 마스킹테이프 같은 느낌 도 나고 아주 예뻐요. 되게 어 이런거 되게 잘 쓰겠다 물론 저는 다이어리 꾸미기 할때 쓸거지만 굳이 다꾸뿐만 아니라 어.. 물건 포장하거나 선물 포장하거나 할 때도 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도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이 공예품을 이것저것 한번 여러 종류를 구매해봤고 자 오늘은 A6 다이어리 쓰도록 하고 그리고 검은색 쪽지를 잘라서 쓰도록 할게요. 요거는 검은색 그냥 문구점에서 파는 색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마음에 드니까 아, 이거를 또 어떻게 붙일지도 되게 고민이 네 물론 풀로 붙여야 될것 같긴 한데 이건 다 뭐야 그 뭐, 뭐죠? 그 풀테이프는 잘안될것 같고 풀로 잘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붙이면 될것 같은데 자자 자, 붙어라 붙어라 자자 자, 이러면 아주 느낌이 있는 오 예쁘다 야 예쁘죠 너무 예쁜데 이렇게 하고 오늘 근데 되게 독특한 느낌이다 아 이걸로 하자 이거 오늘은 재료가 좀 신박해서 그런지 되게 독특한 다이어리 꾸미기 느낌이에요. 다이어리 꾸미기 하는 느낌보다는 진짜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 같은 그런 느낌 느낌 느낌 느낌이 나는데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 달아야겠다. 여기에, 오늘의 사용할 펜을 고를 거야. 오늘은 요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약간 실버를 쓸까, 골드를 쓸까, 지금도 고민인데, 실버. 뭘 쓸까요? 사실, 이 검은색지에 제일 잘, 잘 보이는 거는 실버 요게 되게 잘 보이거든요. 골드도 예쁘긴 예쁜데 그러면은 여기, 여기 약간 제가 좋아하는 약간 반짝반짝 이는것 같은 그런 느낌 저 골드가 눈에 막 되게 잘 띄진 않아서 약간 요런 이거 페인트 마카예요 페인트 마카고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반짝반짝 이는것 같은 느낌을 요렇게요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울이라고 이렇게 쓰고 응 귀엽네 그리고 오늘 일기는 이렇게 하나 하단에 호로로로 쓰면 되고 아무튼 그러면 이거는 검은색, 검은색 종이기 때문에 흰색 젤리롤 펜을 사용해서 오늘 일기를 간단하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일기도 써줬는데 되게 뭔가 너무 느낌있게 잘 예뻐. 저 이런 느낌의 다이어리 꾸미기는 또 처음인데 너무나 다이어리가 너무 뚱뚱해져가지고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새로 구매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요 뭐라고 할까? 종이레이스? 종이 도일리? 아무튼 뭐 종이 공작품? 이거 같이 뜯어보고 이걸로 간단하게 다이어리 꾸미기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또예완냥바이